뚝하 안녕하십니까 에디터 뚝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아이패드 리뉴 리뷰 5세대 리뷰로 제가 찾아왔었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즌에 맞춘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때는 7월, 더운 여름, 이제 곧 있으면 휴가를 맞아서 바캉스를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뭐 여름 레포츠를 즐기러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서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카메라를 이용해서 나도 멋진 영상 한번 찍어봐야지. 내 레포츠, 어, 내, 내가 뭐 패러글라이딩을 하든지, 뭐 다이빙을 하든지, 아니면 은뭐 뭐, 수중, 뭐,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예쁘게 찍고 싶은데, 핸드폰 카메라로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위험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미러리스나 DSLR 같이 큰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게 조금 애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액션캠류, 아니면 조그만 소형 카메라류를 찾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또, 소니, DJI, 뭐, 뭐, 오스모 액션이라든지, 뭐, 고프로, 이런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어떤 어 카메라를 좀 골라야 좀 효율적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하고 쓸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최근에 나온 제품 두 가지를 들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보실게요. 자, 제 앞에 고프로 히어로 7과 7 블랙과 바로 DJI 오스모 액션이 있습니다. 자이두 카메라 얼추 보면 생긴 건 비슷하지만 기능이 살짝 살짝씩 다른데요 어, 처음부터 한 가지씩 볼게요 일단 고프로 히어로 7 크게 우리가 눈여볼 기능들 자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자면 4K 60프레임까지 지원하며 타임랩스나 슬로우 모션을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왜 좋냐 바로 여러분들이 목적에 알맞게 쓰자 하면 은 이제 레포트라든지 여름 바캉스철에 이제 조금 더 영상을 예쁘고 뭐 아름답게 찍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인데요. 특히나 이런 다이나믹한 동작들을 찍기 위해서 뭐 120프레임의 영상을 통해서 슬로우 모션을 걸어준다든지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고프로와 같은 액션캠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준다는 것 자체는 조금 더 역동적인 동작을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않으면서도 쉽게 쉽게 찍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뿐만 아니라 4K 60프레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영상, 그리고 좋은 화질의 영상을 찍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또한 살펴볼 만한 거 바로 이제 이 하이퍼 스무스 기능인데요. 어, 걸어다니면서 내가 굳이 짐벌과 같은 뭐 그런 역동적인 그런 비싼 장비가 없더라도 충분히 부드럽고 안정감 있는 영상을 얻을, 얻어서 좋은 영상을 내가 보고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10m 방수가 돼요. 10m 방수가 된다. 이제 뭐물 속에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10m까지는 방수가 된다는 건데. 사실 뭐 그렇게 추천 드리지는 않아요 고프로에서 또 이제 방수 하우징 같은 거를 같이 악세사리로 액세서리, 껴서 파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배터리 교환 방식 뭐 방수 키트나 삼각대를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타임워프 비디오라든지 음성 제어를 통해서 촬영 시작, 정지, 고프로 끄기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한국말로 음성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 촬영, 그리고 최대 170도 화각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일반 화각으로 촬영을 한다든지 좀더 열린 화각으로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기능들이 열려있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금 특이한 약간 좀소니나 소니 액션캠과는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파랗게 어, 파라, 파란 부분을 조금 더 파랗게 동화 같은 느낌을 살려줌으로써 어, 우리가 봤을 때좀더 쨍하고 어, 예쁘게 찍혔다 라고 볼수 있게끔 해주죠 어, 동남아 라든지 뭔가 레포츠 이렇게 바닷가에 놀러 가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색감의 카메라이고 어, 소심자도 쉽게 쓸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알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고프로 히어로 블랙 7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좋은 부분이 많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프로 같은 경우에 단점이 뭐냐 어, 내가 전면 셀피로 내 얼굴을 찍는 브이로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그런 류의 것들을 찍을 때는 화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셀피가 안 되면 좀 불편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DJI 오스모 액션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DJI 오스모 액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에 나온 카메라로서 굉장히 혁신적이었죠 앞에 전면 셀피 스크린이 있어요 셀피 스크린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내 얼굴을 보면서 찍어도 이 조그만 화면에 내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어떤 각도로 찍히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을 찍을 수 있다는게 장점이죠 어, 일단 자, 이제 기능 몇가지를 똑같이 살펴볼게요 크기 고프로 블랙과 고프로 히어 7 블랙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4K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요 뭐 HDR, 영상을, HDR 영상을 지원을 하기도 하고 전자식 손떨방인 락스테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죠 이 같은 경우는 하이퍼 스무스와는 조금 비슷한 기능이긴 한데 어,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합니다. 뭐 고프로 7에 고프로 7의 이제 하이퍼스무스가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d j 의 오스모 액션의 락스테디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시 분도 많아요. 그리고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게 바로바로 바로 켜져서 바로 그 순간을 찍을 수 있다는 장점들도 있고요. 어, 실제로 얼마나 더 크게 사용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다들 준비된 상황에서 촬영을 시작하시기 을 때문에 정말 놓치기 힘들 때뭐 그런 것들을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바로 이렇게 녹화 버튼만 누르면 바로 켜져요 이렇게 이 고프로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꾹 눌러서 켜지는 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누르면 이렇게 바로 땡동 하고 이렇게 비프음과 함께 켜지죠 어, 어쩌면 은 이렇게 레포츠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급하게 찍어야 될 때는 조금 어, 놓치기 쉬운 순간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최대 8배속 슬로우 모션 11m 방수 기능이라든지 FHD에서 135분, 4K를 63분 정도 찍을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죠 음성 제어 기능이 똑같이 있습니다 음성 제어 기능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 고프로 히어로 7처럼 말로써 이렇게 녹화를 시작하고 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문제는 뭐냐.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어 지원을 해요. 하지만 DJ 오스모 액션 같은 경우는 한국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국어와 영어만 지원을 하죠. 역시 중국 기업이라서 그런지 아무도 한국어는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뭐 외국 보정이라든지 바람소리 보정과 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뭐 촬영을 할때뭐 바람소리를 좀 뭉개주는 기능이라든지 얼굴을 평평하게 보여주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DJI 오스모 액션 같은 경우에 좀 단점이 뭐냐 확실히 나온 지 얼마 안된 제품이다 보니까 악세사리가 확실히 적어요 악세사리가 적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뭐 삼각대라든지 무슨 뭐 다양한 하우징 키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구비가 되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 정품이 아닌 이제 다른 업체에서 임시로 만든 그런 것들을 호환이 되는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고프로와 호환이 되는, 약간 비슷한 규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환이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우징은 뭐 액션 거를 사고, 디젤 오스모 액션 거를 사고, 뭐이 밖에 여타, 뭐 삼각대라든지 뭐 셀피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호환이 되는 제품들을 좀 뻑뻑하지만 알아서 끼워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장하는 SD카드 종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규격에 맞는 SD카드를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 개인적으로 이두 제품을 비교를 해서 어느 걸 추천을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개인적으로 히어로 7을 선택을 드릴 것 같긴 해요. 물론 셀피 스크린이 되고 이것도 어느 정도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 초심자가 쓰기에는 히어로 블랙 7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7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빠른 터치감이라든지 어, 사용자가 조금 더 빠르게 인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라든지 카메라를 조금 사용을 해보셨다면 알수 있는 조금 다양한 세부 조정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점들은 쉽게 초심자들도 접근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이퍼 스무스라든지 다양한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어, 사용을 함으로써 조금 더 고급스러운 영상을 만들기에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죠. 뭐, 액세서리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액세서리를 구매를 해서 촬영을 하는 것도 훨씬 더 편하고요. 반면에 오스모 액션 같은 경우에는 뭐, 셀피 스크린도 존재를 하고, 뭐, 비슷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좀 동작하기에 조금 인터페이스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기능들은 얼추 비슷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자, 오늘의 뚝테크 자 여기까지인데요. 이두 카메라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두 가지 모두 비슷한 류의 카메라다 보니까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할지 아무래도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어 여름철 뭐 서핑을 간다든지 프리다이빙을 간다든지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할때 무거운 카메라보다는 이렇게 가벼운 액션캠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핸드폰 카메라나 이런 작은 센서류의 카메라가 되게 좋아진 만큼 어, 이런 가벼운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멋진 여행 영상이라든지 레포치 영상을 찍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모쪼록 이런 여름 휴가 때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두개다 좋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른 리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여름휴가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뚝바